아니 안 그래도 저희 이제 5주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? 11월 9일이죠 네.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팬송을 저희가 컨택을 하는 날입니다 네,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? 함께 또 순간들 자체로 이걸 여행으로 표현한 거잖아 나는 그럼 두개 얘기해도 돼? 아니, 한 개만 얘기하기로 한번 했잖아 일단 두개 얘기해봐요 스윗이란 걸 살리면 좋을 것 같긴 해 스윗 정수빈 정수빈 작사를 하러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테링을 하면서 하사를 쓰고 싶어가지고 좀 생각해봤거든요 일단은 백팩, 내비게이션 기분 좋은 바람에 <웃음> 뭔가 뭐 되게 재밌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오케이 okay, 파이팅! 스윗트 트래블 파이팅! 오랜만이네요 이 분위기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분위기 기다려주는 앨리스 너무나도 고맙고 많이 설레네요 위로와 응원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달콤한 여행 같이 하고 싶어요